야뭐 네가 무작인줄알아 자세가 자세가 박식 야, 네 비살이 쓸수 있을 것 같아? 뭘끌어임마아 잠깐만. 아, 사람이 야 잠깐만, 미안 미안, 미안. 자. 고볼 하이쿠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빛엘리에 우리 윤혜엘리가 90레벨 6초각의 옷장 다 풀어올 오늘 마쳤고요 거기다가 필살기 5렙 요 정도 상태에서 PVP로 데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덱은 바로 요 덱인데요 어저께 호크토크에서 사용해봤던 바로 그 덱입니다 내가 대기실에서 토리랑 좀이러이러 해보면서 좀 오늘터 메커니즘은 이미 잡아놓은 상태야 그래서 어제 호크토크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것저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 그 연출 pvp이기 때문에 내가 끝낼 수 있는데도 패를 안 던지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그렇게 안 센데라고 느꼈을 텐데. 바, 한번 봐봐봐. 내가 보여줄게. 어제는 피사기 연출도 보여줘야 됐고, 이게 대본에 있어. 이런 것들을 어,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험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pvp 하는 그런 거거든. 호그 토크는. 이건 진짜 pvp야. 보여주갔어. 어? 오이겠네? 어, 있겠네? 잠깐만요. 깜짝이야. 밀어졌네 어? PK 스노우 PK다 잠깐만 아니 첫판부터 왜 이런 시련이 이걸 꼭봐아야 돼요? 근타르제? 자 일단 그래도 카드를 써야 돼요 7개의 대제가 지금 패를 쓸 때마다 7개의 대제애들 패를 쓰면 비델리의 개성이 발동돼서 계속 세지고 있는 거예요. 버프 하나씩 받고 있는 거거든요. 총 6개, 6스텝 쌓아졌고, 6스텝 쌓아지자 비델리가 드디어 자기 버프, 모든 능력 15%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7개 대제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올라갑니다. 기본 능력치가. 자, 6424, 24%, 24% 올라간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어이 피사기 준비했네. 잠깐만. 저다이앤을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고 피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리오블 라이터 수학 빡사고 빡싹 오자2 9 9 어? 0 0 0스파이더 라이터 빠바바박싹고아야 요만큼 차이를 못 주겠다 야삽 됐다 잠깐만 야 이건 피 k 이기 때문이야 야, 이, 그, 그 찰나의 순간 두번째 타이까지 쳤을 때 다이앤이 진짜 피가 진짜 요만큼을 살아남았어 약간 차이를 못 주게 그거 죽었으면 어떻게 됐다 필까까지 했다 필까까지 했는데 삽 됐다 야 스킬한테 아 다 찼네, 씨. 아, 미다 야, 미었다 야,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일단, 일단, 저 여기. 저거 뭐고, 저거. 소생, 어, 소생, 소생 한턴 남았네. 예. 풀업이네요. 예, 풀업. 야, 스노우, 야, 피케이 스노우, 자, 잘, 잘했지? 아우들, 잘형좀 살살 좀 해줘봐봐. 야, 와, 잠깐만요. 자, 후턴을 잡혔어. 자, 이제 이런 미러들이 나왔을 때. 구턴에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스노우가 알려주기 위해서 어 미리 딱 연락해서 지금 한 거야 알겠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저쪽이 먼저 스테이크 밟아 나가면 구턴 인분은 뭘 어, 피사기를 만들라 어아 피사면. 근데 사실 제, 저 같은 경우 는 제가 할고에 소멸기가 어두 번째 때 떴으면 괜찮거든 근데 소멸기가 안뜬 거지 그거 떴으면만 피사기못 만들어 그럼 선턴이 유리한 게 맞거든 근데 와, 야, 이것도, 야, 비델리 지금 리뷰야. 리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 일단, <웃음> 비델리 세게 겁나 세네. 이래서, 그, 그지, 그지? 세어 어. 비델리 리뷰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어? 아, 죽었나? 죽을 줄 몰랐는데, 방금. 죽었어? 못본 걸로 해라. 못본 걸로 해라. 멈춰! 아이씨, 야, 야, 초판부터 지금 이거, 야, 이스노우로 만났네. 우리 스노우 PK 눈이라고 우리 부르는 친구인데, 최상급 랭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살 하자, 얘들. 뭐고, 이거? 아 깜짝이야. 나 내가 후턴 잡힌 줄 알았어. 어, 저기도 비델리가 있네. 아또 사람이네. 저격 좀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내가 생방에서 피부 피하기 무섭다, 진짜. 언제 또비델리또 열심히 또키안놨네 어? 저쪽 이제 부부 사기단 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지. 야 우리 소멸 떠야 돼. 아 소멸 안 떴다. 아이씨게 소멸이 떠야. 피사기 준비를 못 하거든. 피사기 준비하면 좋은 경우인 거야. 어? 비델리 비델리 전에서 후턴 잡히잖아. 그러면 피사기 준비를 해봐. 아니, 소멸이 안뜰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삼성짜리 하나 다음 편에 준비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또 아까는 또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제 상대가 이제 저안멜 필사기를 준비할 거예요. 아, 아, 아, 안멜 필사기를 준비하고 복을 계속 돌리고 있을 텐데, 야, 소멸기 잊었다 써. 이러면은 안멜 필사기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못 맞거든. 아, 잠깐만 차단 들어갔다. 야, 안멜 차단 들어갔다. 일단 차 차단 들어갔고. 아! 근타르가 아니네? 야, 근타르가 아닌데? 야, 이거 한번더 던져보자. 갈 수도 있다. 야, 근타르가 아닌데? 두 번만에 죽어요? 야! 네? 페이해라, 뭐, 네가 무적인 줄 알아, 이 자식아! 자식아! 빡! 씻! 막, 막, 막, 만 어디, 마 행님한테 잡고 있아 야, 니피사이쓸수 네 있을 것 같아! 빡! 뭘 꾸라, 임마! 아, 잠깐만. 아, 아니, 사람이었지. 잠깐만. 미안요, 미안. 야, 미안. 자, 자, 묶어, 묶어. 멈춰!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느껴지긴, 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델리 미러전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요, 페이엔이랑 비델리 쓰는 덱을 이제 다른 덱으로 저격치려면 진짜 잘안 쳐진다. 겁나 쎄덱 이거. 그래서 제가 필살기 한번, 한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됐는데. 봐봐라. 방금까지 쫄렸습니다. 야, 씨, 쫄렸으라고 막 형이 급받지하는 거야. 알겠나? 오메... 5 7 8 0 0이라고 방금? 소생 이전에 딜도 세다, 필살기가. 3명이었으면 얼마다? 한 80만 되나? 개사기캔데, 이거? 걔 사기캔데 이거? <목소리> 자, 갑니다. 어, 좋아. 아, 좋아. 이 싸움 좋아. 자 봐봐 지금 이게 성물이 있는 시그루드일 거거든 성물이 있는 시그루드랑 강모노의 조합 진짜 무섭거든요 초반에 극딜이 겁나 세거든 자 저런 극딜 내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일단 처음에 이걸 던져야 되겠다 소멸기가 안 뜨니까 아까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고요 한 보자고. 이렇게 먼저 가고. 아, 소멸기 떴네. 떴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소멸하는 게 좋고. 자, 이제 극딜이 겁나 쎄일 거거든. 이게 지금 미친 극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내면. 자, 근탈에 들어있어요. 근탈에 들어있어서. 자, 피 채우면서. 자, 그 다음 뭐, 뭐가 있다? 우리 비델리가 우리 7개 돼지 아군들이 스킬 쓸 때마다 기본 능력치 증가가 4%씩 있어서. 12% 지금 증가한 상태에서 맞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앤이 몇 집도 더 좋아졌겠지? 공방체가 다 올라갔으니까 봐봐 공방체가 다 올라갔잖아 공방체 올라간 상태에서 근탈까지 들어있으 얼마나 단단했겠냐고 그래서 이때 나는 안 때린다고 이렇게 하고 필살기 똑같아 그러면 필살기 준비 못하지 돌릴게요 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7개 대제 스킬 6장 썼어요 6장 썼기 때문에 비델리 6스택 쌓였고요 상대 이제 소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사기 준비해도 필사기 못 날라옵니다. 이게 확실하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그냥 무조건 나를 못 죽여. 못 죽인다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센 지금 극딜 덱기잖아 극딜로 치봐 봐. 안 죽는다니까. 지금 이미 다이앤 6스틱 쌓였거든. 공방체 24퍼 올라갔어요.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아, 전체기. 아, 전체기. 전체기. 빨리 오버 라이트 수압각. 복스 벅스. 우! 4 8 9만 구천 전체기 한장 더. 일상, 보스칵, 보스칵. 21만이 시... 됐나? 그리 나왔어? 괜찮겠나, 이제? 전체기, 쇠도, 어, 쇠도. 아, 아니, 혼자 남았구나. 쇠도, 쇠도 1인기 했으면 냈겠네요 어. 전세계 1인기로 봤을 때도 10만. 전세계 1인으로 때는데 10만이야. 일성 17만. 야, 이 정도면은 빨리 뽑아야 되겠는데, 이거. 대체 여러분한테 압박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내가 이런 RPG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깊게 게임을 했잖아. 감이 있거든? 가끔 틀 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10개 던지면 한 9개 맞추는 정도 감이 있, 있다고 봐. 이거 안 뽑으면 안될것 같아. 이번에는 다이아 좀 존버했던 것들 쓰, 쓰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라인업도 좋고 라인업 좋아서 안메리나 이런 것들도 하다 가 뽑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러고 이제 극딜렉이잖아 류드시엘로 이제 깔아보면서 방어 관련 깎아놓고 때리겠다 이건데 어떻게 된다 자 봐봐봐 올렸때 팔굽고 두장 뜬데 너무 좋아 이러면 하고 그써어 알지 자 스택 세개 싸우면서 상대 필살기 뭐 준비해봤자 날릴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돼. 아까 필살기를 역으로 맞으니까 터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봐봐. 지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라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입마를 스택을 밟아가고 있어. 스택 밟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회복 불가하고 때려야지. 오케이. 잘한다. 자, 사람 맞고요. 사람 맞고. 회복 불가 해놓고 다이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잘안 죽을 거예요 어. 굉장히 단탄하거든요소멸또 걸고요 이번에는 조금 경고를 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장 총 6스택 쌓으면서 필살기로는 나를 못 치도록 해 놓고 툭 때리고 한대더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다이앤는 우리 다이앤은좀 때렸기 때문에 와 다이앤 다이앤아 치기 예쁘네 그냥 자그럼안녕이 치고 있는데 그럼 자 지금 1인기잘 골라서 치는 걸 봐서 사람이되 사람이거든요. 자 요거 자 버텨냅니다. 아 버텨내자. <웃음> 필살기 준비되셨으나 소멸로 이제 깎이고 그러니까 소멸 견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랭업 올립니다. 자 미안합니다. 들어갈게요. 전체 삼성 한번 가고 일단 필살기가많 이찬 우리 안멜 안멜의 꿈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꿈을 꺾는 아내다 들 오자 봉취! 북쇼커 45만 9천 뜨고 있구요 스파이널 라이트 어이 어, 어 잠깐만 깜짝이야 어, 나... 아, 연출을 이렇게 뒤집어셔가지고 나, 내가 타겟팅 실수한 줄 알았어. 어디 갔노? 더원 형님 혼자 남았어요. 더원 형님 혼자 남은 상태. 와, 힛, 예. 스카우. 약간, 형님이 오히려 버프를 주셨어요. 돌덩이가 이만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뭐, 주인공이 오늘 요거니까, 잠깐만 삼성으로, 할... 삼성으로 던져볼게요. 오늘, 비델리가 주인공이니까, 비델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끝납니다. 끝나요. 엄청 셀걸요? 나도 이 정도는 모르겠어, 사실. 뽀뽀뽀뽀뽀뽀 어, 43만, <웃음> 43만 벌쟈 와 진짜 돌았다 패다가 사기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어, 물론 우리 페이엔이 일단 지금 엘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페스다이엔 정도가 아니면 이정도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나 싶기도 해요 자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할게요 또같은 전략이에요 쌓아 올리고 소멸 걸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 잠깐만 해멀? 어? 어? 어? 야 해멀 아이디어 좋은데? 야 해멀한테 말리면 스킬 못써 어차피 그러면요 조금 달리갈게요 우리도 어차피 소멸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더 길어질 것 같아요 판이 와 해멀 누나가 진짜 야, 잠깐만 해멀이 카운터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 스킬 못써요 이거 와 자 지금 해멀 누나가 차단이 걸려서 우리 소밀 못 걸었지? 자 소밀 못 걸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갑니다 상대도 비델리도 있고 와저 덱도 되게 아! 야 필살기 불가다 저덱 좋은데? 야, 잠깐만 저덱 좋은데? 저덱 좋은데? 내가 뭘할 수가 없어 와저덱 좋다 비델리랑 해머리랑 패서랑. 아, 이론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은 비델리끼리 맞붙을 때 상대 비델리 스킬 막 랭업 막돼 있는 거 랭따 시키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헤에! 죽었다. 와, 우리 비델리 거는 랭업 시켜놔도 랭따 당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상대 비델리는 척척 쌓 올라왔어. 아, 아씨, 타이팅안 했네. 빡! 아씨, 타이팅안 했네. 한 명이라도 죽여야 되는데 아이 전체기인가 이거? 아 전체기 썼네 아, 잘했다 잘했다 전체기 썼네 <웃음> 잘했다 <웃음> 손가락이 손가락 실수인데 너무 잘했다, 아, 잘했다. 이게 싸우면 이렇게 간다고? 자, 소멸 들어오고 와 큰일났다 와야 개삽됐다 죽일 수 있을까? 364,000이라고? 한번쳐 아이씨 너무 망설였구나 못 죽일 거야. 엄청 간단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와, 와, 이렇게 되면. 근데 아까 필살기 다섯 칸은 다 날렸는데, 또 언제 다섯 칸을 바로 채웠냐? 폐가 이렇게 막 붙었나 보다. 막두개 붙고 막. 어? 폐 때문에 졌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어? 폐가, 야, 이씨. 아 어. 개빡치네, 오늘 또. 야, 근데 와, 해머리랑 궁합이 너무 좋은데? 방금 저 덱은 심지어 패스 다이언도 안 썼잖아, 그지? 패스 다이언 없이, 패스 다이언 없이 짜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덱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인정이지. 이제, 이제 막이 캐릭터 출시된 상황에서 다양한 덱들이 막 나올 텐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마지막 하나 희망, 우리 필사기 하나인데, 필각이 없거든요 즉각 필각은 없거든요 즉각 필각은 없어 자 오케이 어? 이성이야? 아야아태까지잘 붙으시네 솔직히 어, 솔직히 아이씨 야고르네 이거는 어, 근데 이 덱이 되게 되게 좋다 여러분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와세개 써가지고 봉인까지 걸었어 자요거는 이렇게 아 이걸로 내가 인정, 인정할게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라는 거야 알겠지? <웃음> 무슨 희망을 가지냐면 패스다이엔 못 뽑으신 분들 내가 패스다이엔 못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걸 내가 연출을 한 거야 알겠지? 패스다이엔을 못 뽑아도 할수 있다 오케이? 이건 해머도 없다 만약에 해머도 없다? 그건 좀 생각 좀 해보자 <웃음>